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이번 영상은 다이소 인형 커스텀 할때 기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 인형 머리를 짧게 잘라줍니다 보통 다른 영상에선 쪽집게로 머리카락을 뽑으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아파요 잔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쓰는 방법을 공개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직접 따라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실제로 머리카락을 뽑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실리콘은 꼭 실리콘으로만 봐주세요 나중에 점토로 덮여서 안 보일만한 곳을 칼로 잘라낸 다음에 뒤집어서 머리카락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머리카락을 다 뽑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 맞춰서 브러쉬형 순간접착제로 붙여줘요 면봉에 순간접착제를 묻혀서 바르면 화학반응으로 하얀 연기가 나는데 인체에 엄청 안좋다고 하니까 브러쉬형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으로 얼굴을 지워줄 거예요 이건 매니큐어를 지우는 네일 리무버예요 리무버는 아세톤에 정제수를 넣어서 희석시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번지기만 해요 이건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인데 가격은 700원에서 1100원 정도 해요 정제수를 섞지 않은 100% 순수 아세톤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해롭고 냄새도 엄청 녹하니까 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거나 아세톤에 적신 화장솜을 핀셋으로 집어서 사용해주세요 실내에서 하시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도 꼭 시켜주세요 제가 영상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세톤 뚜껑을 열고 작업했는데 아세톤은 금방 증발해버리니 바로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 다음엔 이하코 플라스틱 점토로 머리를 한번 씌워줄거예요 저는 점토로 한 번에 머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부분 만들어서 굳혀주고 다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가발망처럼 머리를 감싸주고 그 위에 작업을 해요. 한 번에 다 완성하실 거라면 이 단계는 건너 뛰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점토를 조금 떼어내서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에 물을 묻혀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면봉이나 물티슈로 외곽을 정리해주면 끝! 이렇게 하면 커스텀 준비 완료입니다. 이번엔 다이소 인형의 코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을 리페인팅할 때 코의 모양이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코를 잘라내고 얼굴에 물을 묻혀준 다음 220방 사포를 사용해서 매끄럽게 갈아주세요 사포 때문에 얼굴에 기스가 생겼다면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면 끝! 이번엔 인형의 얼굴과 몸이 분리됐을 때 인형의 몸에 얼굴을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이렇게 좌우로 눌러서 돌려 끼우면 잘 들어가요. 만약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좌우로 눌러서 돌려가며 중간까지 끼우고 얼굴을 이번에는 앞뒤로 눌러서 끼우면 들어가요. 이렇게도 안 들어가면 드라이어기로 얼굴에 뜨거운 바람을 잠깐 한 10초 정도 쐬어주고 얼굴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말랑말랑해지면 이때 끼우면 잘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